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 더위를 피해서 바다나 계곡으로 피서를 떠나는데요. 자반증 환자분들도 이렇게 피서를 가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반증 초기라면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반을 악화시키 우려가 있어 최대한 활동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지만 너무 아쉬우시다면 체력 소모가 많지 않은 종류의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반이 진정된 이후에는 피서를 가셔도 괜찮지만 지나친 활동은 자제해주시고 혹 물놀이를 한다면 30분 미만으로 짧게 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. 또한 여름철 햇빛은 상당히 강렬하여 피부에 민감할 수 있으니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며 자외선 노출이 심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는 피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이상 자반증 환자 계곡이나 바다로 피서가도 될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